이칠째 주소 넘는가, 겨울는한만이 주소가 서 주소가. 3만원, 3만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0월 20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 되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 1 1번 킹고 수산이고요. 여기는 좀잘 자란 삼치들이 좀 있었어요. 네, 요즘 삼치 가격도 괜찮고요. 선도도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다시 7번 대원 수산으로 왔습니다. 문데오징어가 손도 아주 좋았고요. 15만 리는 오늘 저만 원. 전 살짝 가격이 내렸어요. 청어 가격에 만만치 않죠. 한정3 0 0 3 0 0아 그리고 아직은 올라갱이는 11월 초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뭐 대하, 아, 뭐 몇주 전부터 계속해서 많이 보이죠. 어, 그리고 이제 금태 같은 경우는 가격에 비해서 좀 크기가 조금 아쉽지 않나 아직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요 요새 금태가 물량이 없는 것 같아요 꼬치고기 요건 좀 구워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꼬치 이렇게 말을 하죠 오랜만에 이제 미거지가 좀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필렛인데 요거 몸통 부분하고 꼬리통 부분하고 이제 뭐 구분 없이 그냥 키로에 35,000원 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보리새우 사이즈가 좋은 보리새우고. 자, 이거 성게 손데, 이게 이제 페루게 있고 보스턴게 있었어요. 네, 요거 구입하실 땐 요렇게 상자 안에 항상 넣어놓으니까 이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게 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보였어요. 네, 능성원들 통영 양식이에요. 요는 그리고 이제 자발이 자연산인데 조금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 두 마리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한2 k g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인데 키로8 5 0 0 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밑에 아주 큰 녀석이 하나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엄청나게 까지 7.4kg 정도 된다고 하네요. 킬로에 10만 원이니까 이게 74만 원짜리 물고기입니다. 이제 돌무는 되고 조금 잘 자래요. 2 8 0원 B5번 신일 수산으로 왔습니다. 바로, 몸이 3kg대가 2 3 0원가발이 2kg 중반 3 5 0원 시마진 1kg 중반 사이즈 35,000원. 능성어도 35,000원. 만도강어 2kg 후반 3kg 27,000원. 그리고 만도강어 2kg 초중반 이게 25,000원. 강다리 까진 거 상처 5,000원짜리. 검성어는 12,000원. 돌문어 2kg 대가 25,000원. 절까 새우자 7,000원, 1kg짜리 1 k g 짜리 1초 는 강화 요거 8,9kg짜리는 8,0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3키는 1감삼치 요거 5kg짜리는 9,000원. 9,000원. 요거 작은 거는 8,000원. 8,000원. 4,5,8,000원. 네, C4번 한길 통상으로 왔고요. 연어 가격은 지난주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점조정경에는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요새 좀잘 자란 것들이 좀 들어와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한거가 좀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드셔보실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럭자연산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 강도다리는 이제 보통 제주께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이건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보르세우 두마리 9,000원. 여전히 가격 괜찮죠? 그리고 이제 방어도 계속해서 가격 괜찮아. 요 아마 좀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 좀 오르겠죠. 그리고 대왕자벌이크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잿방어도 있었고 참돔도 있었는데 잿방어하고 이제 흑점줄 전개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일본산 방어가 수입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끝,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광어 값은 크게 변동 없었고, 이 농어는, 그건 자연산이에요. 그 양식농어 있잖아요. 그거 큰 거는 시장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성어 되고 일본산, 오늘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크기가, 씨알이 아, 좀 좋은 능성어가 있었고요. 네, 제주광어는 크게 가격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새끼 방어인데 요거 기름이 괜찮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음 제가 요거 다섯 마리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기름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숭어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요. 대삼치는 보통 한만 원에서 만 삼천 원요 정도 사이가 가장 가격이 많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단새우도 있었고요. 자 C6번 오복상해로 왔고요. 음 여기는 이제 한 2kg 후반 정도 되는 거어 이제 22,000원 요 정도. 시세가 됐는데 보통 한 2만 지금 가장 비싼 참돔이 이제 2 5 0원대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 저런 거를 좀 크게 좀 좋은 거 골라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구매 꿀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능성어는 이제 오늘 이제 일본산도 있었고 통영 그 자, 어, 양식도 있었어요. 보통 이제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전원는 여전히 비싸요. 전원은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보리새우 요건 말이에요. 5,000원 짜리에요. 그리고 이제 놀래미가 조금 보였구요. 이거 방어는 좀 이렇게 한5 6 k g 때좀 작은 것들하고 7 8 k g 넘어가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한 1,2천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이제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제주 산 이든 완도 산 이든 변화가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농어는 사실 제가 3만원 이렇게 놨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서 계속 최고가로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참돔 한 24,000원 25,000원 한이 정도 선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관심들 많으 시죠. 오늘의 입하량은 대게왕함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늘 꽃게도 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귀한 그런 날이었어요. 자 먼저 대게를 좀 보게 되면 대게는 가격이 엄청 올랐죠. 좀 비싼 편이에요 가격.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킹크랩 이 킹크랩이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요거를 유지하는데 오늘은 비급들이 많다고 했는데 수율로 좀비급이 아니라 이 활성도에서 비급인 것들이 많아세요 꼬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날좀 구매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호 구입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거든요. 요 영상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주소 왔어! 주소 왔어! 주소 왔 3만원! 3만원! 여러분 아, 가자! 좀. 수율은 괜찮은데 좀 활성조가 떨어진 거라 이럴 때좀 득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킹크랩 선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보고 사실 저렴한 거 이제 만약에 구매하기로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만큼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를 감안을 꼭 하고 이제 구매를 하시고요 너무 가격이 싼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꽃게를 좀 보게 되면 가격대가 조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제일 큰건한 2만 원선 그래도 그 지난 주와 비슷해요. 꽃게는 아직도 가격이 좋고요. 제가 이제 조만간 한번 암꽃게 한번 음, 제가 리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카지는 보통 이렇게 한방씩 판매를 해요. 네, 선물점 쪽인 믿음 수산으로 안 왔습니다. 네, 믿음 수산에서는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일 시세가 올라오니까 이제 이 시세에 이제 참고하시고 어, 어느 정도 구매를 하시는데 낮에도 방문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꼭 알아보시고 찜퀵택배 고속버스택배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오늘 4만 3천 원한 번에 거의 다 나가버렸어요. 자, 이게 꼬무리 킹크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활성도가 좀 낮죠. 근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실 구매자들은 이런 거 구매, 저렴하게 구매하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이런 게 많거든요. 3만 8천 원이에요. 엄청 저렴하죠. 크기가 보통 3kg, 4kg 짜리에요. 3만 천 원. 스터가 대게 다 좋아해요. 예, 대게 말고 랍스터는 얼마예요? 스터 예에든가 3만 원? 만 작은 거랑 한 500g 정도 되는 랍스터예요, 이건. 이거 다 얼마예요? 그냥 5킬로 2만 원. 킬로에 2만 원. 네, 로 단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소량씩. 그래서 저도 이제 작은 거한마리를 골랐어요. 워낙 가격이 좋잖아요. 지금 요거 올려봤더니 이제 3.45kg 곱하기 38,000원 그러니까 13,000원 ,000 음, 나오고 수산대전 20% 해서 10만 5,000원 ,000 음, 요, 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 먹어보고 이제 리뷰하도록 를 할게요. 네 이거 솥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전복 전문점인 이제 동양물산으로 왔어요. 이제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여기도 이제 제로 배수산물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가격표는 제가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6번 폐류보러 왔고요. 지금 이제 백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류는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가격이 막 이렇게 요동치거나 그러지 않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이제 예, 그런 거 같아요. 소라는 가격대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창덕수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창덕수산이 이제 D6번으로 어, 이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대마 쪽이 같은 경우는 이게쭉 내밀고 있는데 다 살아 있어요. 건들면 쏙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석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조금 이르고요. 아마 어 좀더 추워지면 물량이 좀 많이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양쪽 다 똑같은 그 낙지 가격이었고요. 오늘 흰다리새우가 좀 크기별로 좀 가격이 좀 달라요. 어 근데 좀 가격은 늘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c 9번 초이스 수상으로 왔고요리고이면은 6만원 보시면 안만원구요 필요로 0 6만 원이마리가다 들어있으면은 이건 만 원. 13만원 정도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짝 이런 거는 지금 7만원 보시면 돼요 요거 a 같은 경우는 3 0 0만원 팔만 원, 원. 10마리 들어있으면은 16만원 그리고 여기다 크면은 오늘 9마리 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한 짝에 17만원 4마리짜리 이런거같은 경우는 한짝에 지금 9만원 나와요 요거에 같네요 마리가다 들어있으면은 요사이즈 18만원 7마리가 한짝이에요 요 3마리같은 경우는 9만원 보시면 되고요 2마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7만원 6마리가다 들어있으면은 22만원 지금 4만원 남아요 요런거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10만원이나 놓고, 어. 이거는 아무거나 한짝에 지금 만원 보시면 돼요 중사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짝이 여만원요즘 그러니까 네, 이제 갈치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저는 다섯 마리그8 5 0 0원짜리 하나 구매를 네, 네, 습니다자3번 초원수산으로 왔어요 소기 다섯 마리 2만원 기열마리가1 3 0원한마리 한상자 어, 만원 3마일비 32,000원, 2kg 문어키로에 35,000원, 문요정은 3마리 4만원, 골뱅이 25,000원, 어, 바닷장어 한 상자 16,000원, 어, 한 상자가 7만원, 이제 아, 서예한 대구에요. 색감3 0킬로에 색감상추 키루에 9,000원, 칼씨 열마리 17만원, 삼족이 200마리가 12만 원. 고막5 k 로 33,000원. 네 마리 38,000원. 이건 동한굴뱅이한 자에 32,000원. 어, 그 흑굴뱅이 한 자에 25,000원. 굴뱅이는 크기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고요. 한 15,000원. 약 10마리 22,000원. 그 10마리가 5만 원. 요새 네, 오징어 가격이 이거 조금 이거 비싼, 비싼 편이에요. 우럭 네, 우럭은 보통 <웃음> 예, 새벽에 <웃음> 이제 살아 있습니다. 회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시1 3번영남아기로 <웃음> 왔습니다. 강고이제황골뱅이라고 <웃음> 네, <이건> <웃음> <이제> 보통 <웃음> 하죠. 강원도 흡강 가장0 만원 자 이거는 오늘 거 45,000원인데 새우가 엄청 좋아 음. 이거 최고 35,000원 네,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자, 조금 낮게 ]되어, 되어 있다 그러면 저건 재고라고 부쳐.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듣 오늘 들어왔고 4만원 3만원 아귀가 자, 엄청 컸어요 저거 한 마리가 6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어, 2만 0천원이야 이거 작은 거는 근데 이거는 큰 거는 3만원 물건 이거 6kg. 사가시면 돈 벌어가는 거야. 오늘 15,000원. 새우는 재고라서 만 원씩. 이게 네, 원래 재고예요. 확실하게 세우라야. 가격이 좀 떨어지죠. 왕새우인데 15,000원짜리인데 재고라서 만 원씩. 네, 구워 먹기는 음? 어, 자, 나쁘지 오늘 않을 것 같아요. 한 상자도 참조기가 올라갔어요. 킬로트는몇킬로지는 모르겠지만 3만 원한 상자에. 자, 아부는 진짜 추천하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어, 네, 참적인데 CR 4개, 차이가 25, 있죠? 25마리인데 정품 엄청 좋죠? 3만원 자 목, 이게 목포 먹갈치예요 요거 3만원 요거도 갈치 500다망 12만원 보통 한 박스가 5kg라고 어, 보시면 돼요 들이 이거 8미짜리인데 이건 정품이거든요 요거는 16만원 가어 두께를 보면 요게 7마리짜리야 요거는 14만원 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 새벽 경매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